하 I want o p i n g m e Oh I want o p i n g m e o 예 회장님. 어디쯤 왔나? 고현동 입구입니다. 그래 거의 다 왔군. 예 늦지 않게 시간 맞춰 도착할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아쌤 근데 저희 엠지 장소가 어디에요? 저번 연기 수업 때 말해줬잖아. 고현동이라고. 고..연동? 응 음, 고현동. 일제강점기 시대 때 여인들이 종군이나 노역으로 끌려간 가족들을 홀로 기다린다고 해서 외로울 고 그리워할 연. 고현동이래. 음. 언제 무섭다. 근데 왜 거기로 가요? 산속이잖아. 계곡도 맑고 공기도 좋대. 시 <목소리도> 심하게 왜 외국인이냐? 제, 제가 또 영할 줄 아냐? 쌤. 제가 영어 전문이죠. 하이. <목소리도> 음. um 음, what you happened? 혹시 기억해 펜스 어딘지 아세요? 예? 아 한국말 잘하시네요. <웃음> 아, 나보다 잘해. 아, 저희도 거기 가는데 이사 타실래요 네, 감사합니다. 오, 오,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한국말 진짜 잘하시네요. 진짜 잘하신다. 정말 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영어 강사예요. 아, 아 어쩐지 진짜. 기억케 펜션은 무슨 일로 가세요? 저희 학원생들이 엠티를 왔거든요? 아... 아 저희랑 똑같네요? 음. 이거 왜 이래? 어떻해 이상하네? 또 아니, 또... 차가 망가질 데가 없어서 내비까지 망가지나? 쌤! 왜요? 재혁아! 네저 할머니께 기억케 펜션이 어딘지 여쭤봐라 네. <웃음>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 여기 여기 여기.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저기, 할머니! 아! 아니 할머니. <웃음> <웃음> 제가 제가 갔다올게요 아 저희 여기 MT 왔는데요 MT? 어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 놀러 왔는데요 혹시 이 근처에 기억케 펜션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펜션? 그런 거 여기 없는데 예? 재개발 한다고 다들 떠나고 이 마을에 나 혼자 살아 어디래? 이 근처에 펜션 같은 건 아예 없대요 마을 재개발한다고 모두 나가고 이젠 저 할머니 혼자 사신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소리야 펜션이 없다니 근데 네 님이왜 말을 안 듣냐? 에 로아야 근데 나보다 잘난 척 심한 사람 처음 봤다 제가 갔다 올게요 선생님 제가 갔다 올게요 <웃음> 이러면 나가 그리고 와서 아, 조용히 좀해더 중요한 건 펜션이 아, 없다는 거야 선생님, 아, 선생님, 선생님 여기 펜션이 아, 없대요 어? 안녕하세요 어, 뭐야 이제 되는 거야? 이 꿈을 내다 버리던 거야, 지금. 아, 경치 좋다. 입시다 때려치우고 이곳에서 고민 없이 살았으면. 그래? 그럼 제이경이랑 결혼해서 여기서 살아. 야, 나 남자친구 있거든. 야, 나도 여자친구 있거든. 야, 둘이 좋으면 좋다고 그래. 뭘 그런 걸내 성격으로 그러냐? <웃음> 어머니 다들 괜찮냐? 오오 오오오! 오오오! 오오에 오오오! 오오오! 오오오! 오오오! 가오고 너잘 못봤나? 너희들 여기 있어 아, 너 진짜 죽는다? 누나 담임이 봤어? 몰라 분명 어린 여자아이였었는데 쌤 어? 누나 차에 있으라고 했잖아 박미호! 여기! 저기요! 아, 아 깜짝이야! 아, 야 너도 왜 놀래키냐? 감 떨어진다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빨리 여기로 숨어요 여기 가만히 있다가 모두 잡히고 만다고요! 야 나도 같이 가! 넌 뭐야? 어? 이런 숲 속에서 뭐하고 있던 거야? 아 그게 제가 이 길을 잃어가지고 이앞에큰 도로가 있어가지고 그 고노 예? 조생진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아니, 도로가 이 숲에서 뭐하고 있었냐고? 아, 얼마 전에 독립군이 잠입했단 소리가 있다던데, 이빠가 열어! 아유, 아아선생아이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 그만 드에 배터리 다 달아! 나 오토핏 스마트폰도안 터지는데 뭐 어때? 누가 또 알아? 터질지? 아내거는 배터리가 다 달았다고! 당장 내놓으라고 했다? 아 조금만 더 하고 준다고! 어휴, 그래도 한복이 얼추 다 많네? 그나저나 어디서 오셨나요? 주영 언니 왜 그래? 우리 정말 몰라? <웃음> 그래 주영아 너왜 그래? 주영이요? 그래 누나 장난이 너무 심하다 장난 좀 그만 쳐 근데 담민이어 어딨어? 담인이요 달력이 이상한데? 왜요? <웃음> 저 혹시 오늘이 며칠이에요? 1945년 6월 16일 토요일인데요 응, 그렇지. 오늘이 6월이긴 한데. 뭐? 1945년? 네, 1945년이에요. <웃음> 지저스 무슨 1945년이야! 2016년 6월이지! 2016년이요? 어, 가만 가만! 1945년이면 광복을 맞아야 하잖아요. 그러네? 광복? 언니! 선생님 오셨어 담이나 누구세요? 선호가 인사드려 요앞고현 t 앞에서 만난 분들이 i 야! 왜 자꾸 모른 척 하는 거야? 저기요 지금 저희 집에 조선어를 가르쳐주시는 선생님이 오셨어요 함께 공부하지 않을래요? 조선어? 조선어? 여러분 어떤 역경 속에서도 반드시 우리 조선의 역사와 조선의 말을 배우고 지켜야 합니다. 역사를 배우는 한 우리 민족은 반드시 독립할 수 있습니다. 역사와 말이 지켜지지 않으면 이부 형태로 들어오 빨리 숨어야 돼! 저쪽으습니다 아아아아 <brasile2> 와! 아. 잡아! 아. 아 아. 유악윤가 제고파 아니야? 따라와! 아. 아. 아. 아. 감히 천한 조선어를 퍼뜨리려고 하다니 당장 끌고가 따라와! 매국노 직샷! 으 봐라! 내 발로 걸어갈까 봅시다! 미혁아 하루종일 어디 그렇게 싸돌아다니실까? 밀린 소장전는 어떻게 됐어요? 조,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형사님 조금만? 조금만이 대체 언젠데 계속 조금만 조금만 하실까, 어? 긴말 필요 없으니까 밀린 소장료 3원을 내놓던가 아니면 일본 공장에 지지켜서 갚던가 해야 될거아니야 정말 너무하시네? 너 뭐야? 연약한 여자를 그렇게 때리면 어떡해요! 아저법으로 신고할 거예요! 죽고 싶어! 미영아하영문아하이 <웃음> 특별히 <웃음> 생각해서 일본 공장에 지시켜주려고 했더니 막. 이 조생지가 미쳤나? 내가 벌어서 꼭 갚을게요. 그러니까. <웃음> 그럼 당장 사무네 갔던지. 아저씨, 저돈 있어요. 뭐? 얼마나 있는데. 500원이요. <웃음> 뭐? 500원? 네 같은 조만한 애가 무슨 500원이 있어? 자! 이제 미우기는 나요 이상하게 생긴 동전에 500원 써있으면 다 돈이냐, 어? 야구나이은아나쟤다끌가아가가 아! 아! <웃음> 어디가? 빨리 가 독립군을 잡 아, 라하 아, 무거난독립 아, 을 아, 이테니까자는저조생이 년들 이거. 고가이 아, 이씨명이를 위해서 일본놈한테 쩔 아, 이거. 아, 다니 <목소리> 어? 아 어서 도망가! 빨리! 너도 이 집에서 기다리고 자, 있어! 뭐 여긴 안아뭐아는 거야? 빨리 아 괜찮아! <목소리> 빨리 가! 나도 기다리고 있다아 빨리 도망가요! 기두기아저아 뭐라고 기아저씨 도망 가 빨리 놔라, 아나괜아집에 빨리 도망가! 선영이 기다리고 산토끼야 어디를 가느냐 산중산중 뛰어서 어디를 가느냐 나도 그 노래 아는데 산토끼 도끼 토끼야 어디를 가느냐 오빠 왜? 그 노래 제목이 뭔지 알아? 산토끼 우리나라 사람이면 다는 노래지 왜? 그럼 뜻도 알아? 그냥 토끼 노래 아니야? 15년 전에 한 선생님이 학교 뒷산에 겁없이 뛰어노는 산토끼를 보고 조선도 이제 동치에서 자유롭게 벗어나게 바란다면서 지은 노래래 우리 아빠도 끌려갔고 엄마도 잡혀갔고 이제 언니만 남았는데 너무 걱정하지마 모두 돌아오실 거야 엄마도 아버지도 모두 그렇게 말했어 금방 돌아온다고 그런데 아무도 안 왔어 이젠 언니도 안 오면 어떡해? 야 이년들아! 거기 서지 못해! 야! 개똥이 아저씨 아저씨도 저처럼 부모님이 오늘 고하세요 부모님이 고연골 파위에서 기다리면 꼭 돌아온다고 항상 가서 기다리셨는데 가족같은 우리 개동의 아저씨였는데 어딨는 거야? 숨말때 빨리 나라! 와 로라 언니. 이거.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물려주신 거야. 이거 선옥이에게꼭 전해줘. 언니 방방다다조조만만다리리라고 언니. 왜? 너도 같이 가면 되잖아 모두 잡힐 순 없잖아 빨리 안 나와! 언니 저 가요 안돼 가지마 제 동생 선너개잘 부탁해요 언니 어이 어이 어디가? 아 미호가! 미호가! 어디가? 야 노라야 너왜 그래? 왜 그래? 야! 오지마 오지마 꺼져! 야왜 그러냐 진짜! 미호가 미호가! 아, 언니 미호기가 누구야? 아, 아, 아, 아, 언니 아, 어젯밤에 잠못 잤어? 자면서 소리도 막 하던데? 뭐? 뭐라고 했는데? 광복은 됐지만 광복이 오지 않았다고. 아무도 뭐라고 막 떠들는데? 야, 현대판 독립투사가 나셨네. 내가 <웃음> <제가? 웃음> 일제 강점기 때고현동에 머물렀던 한 매친 영혼들이 지금 로라 언니께 오신 거잖아. 아, 그랬구나. <웃음> 로라 언니가 계시는 곳에 있는 거야? 말도 안 돼. 그럼 로라 언니가 고현동을 지나면서 신내림이라도 받았다는 거야? <웃음> 야. 아, 아 깜짝. <웃음> 예, 장님 아, 일이 좀 생겨서요. 죄송합니다, 회장님. 아, 그럼요, 빨리 가겠습니다. I want to p i n k me i me, p i e p i n k m p i n k m p i n k m p i n k m 이상하네. 해픽 이 차가 망가질 데가 없어서 내비까지 망가지나? 쌤, 왜요? 아씨. 제가 네. 저 할머니께 기억해 펜션이 어딘지 여쭤봐라. 네.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 여기 여기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 아, 제가 갔다 올게요. 어? 나 이거 꿈에서 본적 있어 귀신이 보이는 거 이게 판 파... 할머니! 할머니! 아, 안녕하세요 어. 여 근처에 펜션 어디 어요저 넘어가면 있어 아, 네 알겠습니다 어. 쌤저 골목에서 좌측으로 가면 펜션 나온대요 오케이 자 가자고 저 할머니가 혹시 미옥이? 귀신이 보이는 가에이 진짜 이게 야야내 동생 선호가 선호가